네, 저 잘... 네, 관련한다 안녕, 동티뷰.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작년을 기준으로 전국의 주유소가 11,369개이고 이중 셀프 주유소가 4,460개로 10곳 중 4곳이 셀프 주유소라고 합니다. 아마도 최저임금 인상과 비대면이 활성화된 영향이 한 몫을 한것 같습니다. 이처럼 운전자가 직접 주유를 하다 보니까 갖가지 실수를 하게 되고 당황하고 때로는 자비로 돈을 들여 차를 수리해야 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셀프 주유소에서 운전자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몇 가지와 실수했을 때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도 동튜브와 함께 하겠습니다 동튜브 지금은 익숙하지만 처음엔 동튜브도 많이 떨렸었지 첫 번째, 유종을 잘못 선택했을 때 취소 방법. 주유기의 선택 화면에서 내차에 해당하는 유종을 선택해야 할때 경유를 넣어야 하는데 잘못해서 휘발유를 선택하는 아니면 반대로 실수를 했을 때 취소를 하거나 전 단계로 돌아가 다시 유종을 선택하고 싶지만 그런 기능이 없어 무척 당황스러운 상황이 발생되는데 이럴 땐 선택한 유종에 주유기의 손잡이를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으면 주유기는 주유를 취소한 것으로 인식하고 취소 영수증이 나오게 되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하면 되는 거야. 두 번째, 가득 주유 시 결제 오류가 생겼을 때, 가득 주유할 때의 결제는 주유가 얼마나 될지 모르기 때문에 보증금의 명목으로 우선 15만 원이 선결제가 되고, 주유 후 실제 주유 금액이 결제가 된 후에 선결제 금액인 15만 원이 취소되는 시스템인데, 간혹 단말기 오류로 영수증에 선결제 금액이 취소된 것으로 나오지만 실제로는 결제가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사용하는 카드가 한도 초과인 경우에도 이런 상황이 발생될 수 있는데, 실제 한국도로공사의 자료에 따르면 미환불 건수가 연도별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그래. 그러니까 가득 주유시엔 선결제 금액이 취소되었는지 영수증은 꼭 확인해야 하고 또 핸드폰으로 결제 알림 서비스를 설정하도록 하고 이후에 선결제 취소가 안된 것이 확인이 되면 취소 요청을 하면 되는 거야 세 번째, 혼유를 했을 때. 먼저 시동을 끈 상태에서 주유 혼유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절대 시동을 켜지 말고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고 만약 시동이 켜진 상태에서 혼유를 했거나 이미 운행이 된 상태라면 엔진을 통째로 수리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빠르게 시동을 끄고 운행을 멈춘 다음 보험사나 정비업체에 연락을 해서 정비를 받아야 하는 거야. 네 번째, 주유 후에 엔진 경고등이 들어오면 주유구 뚜껑을 닫는 것을 깜빡하거나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체결하지 않고 운행이 되면 유증기가 조금씩 누출이 되고 이를 ECU에서 감지를 하고 엔진 경고등을 점등이 되도록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엔진 경고등이 점등이 되도 놀라지 말고 연료캡을 다시 꼭 닫아주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지갑을 차 위에 올려놓고 출발하는 실수 주유소에 계신 분에 의하면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저지르는 실수이고 결제를 할때 지갑에서 카드를 꺼낸 다음 지갑을 트렁크나 지붕 위에 올려놓고 주유를 하는 경우 꽤 많고 주유를 끝내고 카드와 영수증만 챙겨서 급하게 출발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래 다행히 주유소 내에서 떨어지면 회수가 가능하지만 주행 중 도로에 떨어지게 되면 찾기가 힘들다는 거지 그러니까 필요한 카드만 꺼내고 지갑은 주머니나 산에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최근 5년간 고속도로의 셀프 주유소에서 발생한 결제 오류로 인한 건수가 4만 2천여 건이었고 초과 결제 금액이 22억 9천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나는 절대 실수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 장담 마시고 주유 중엔 주유에 집중하시고 항상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뇌관련다 네, 수고했어, 동튜뷰